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한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오고 있고,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으로 꽉 차있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곳에 가게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책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고 그 아들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소식도 있고 저지의 소식도 있고 지금 지구촌 세계 곳곳에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 전염병,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불길한 재앙들이 연이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오늘 스바냐 선지는 이야기 합니다. 스바냐,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이 아니고,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번지고 있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어, 세계, 134개국 나라가 중국을 지금, 중국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 타겟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성교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성지술래 간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한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서 나오지 못하고, 14일 동안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바로 비행했다고 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획은 뭐냐? 누가 내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백성이냐? 누가 과연 내 백성이냐? 너희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닐 수 있다. 너희들이 교회에 출입해도 내 백성이 아닐 수 있다. 왜? 행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분이 잘안 되는 시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으로 커졌는지 몰라요. 구약은 아는데, 율법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예수는 아는데, 예수는 믿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소속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 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습니다. 가늠하고 있고, 십일조를 떼먹고 있고, 죄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있고 남의 말을 하고 있고 당을 짓고 있으며 수군거림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혼신도 하지 않으며 순수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그럼 정말 우리가 떠나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회연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될까요? 절대 못 떠난다고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느냐 제 기도하는 종들 때문에 나라를 살기 위한 종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 사람들,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스트레스 받고 계세요.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지면에서 멸절하고 싶은데 노아의 홍수 때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살았어요. 근데 오늘 스바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시키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그런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 답답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답답하신 게 아니고 가장 힘들고 아파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처리하고 금식하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가정을 살려달라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태도자들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치유시켜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불을 끌어내린 줄 알았어요 선지자 중에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시험에 들어어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춰놓은 7천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나말고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나보다 더 진실하고 나보다 더때 묻지 않는 종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실 말씀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변질되었다 아까 사모님 간증하면서 내가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나도 회개했어요 김 목사 나는 변질되었다 더 가까이 말하면 나는 요즘 변질되었다 처음에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렇게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처리하고 기도하는데 주의. 요새는 옆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친구가 더 좋고 나아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더 좋고 밥 먹으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응? 교회 가는 것보다 만남이 더 좋고 응?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 더 좋고 전염병 걸릴까봐 전전근근하고 응? 맨날 처리하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응? 사랑도 변했고 열정도 변했고 고백도 변했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대로 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직장은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오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회귀하고 또 나가서 체제있고 도대체 회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획을 가져오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대단히 불길한 예언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너희들은 변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혼합하고 있다. 세상 문화를 따라하고 있고 돈이 전부다. 만문신앙 돈 만문 돈이면 다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남은 자야 나는 선택받은 자야 전쟁이나 나고 전임평이 참고하라고 래도 나는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그루토이가 될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 구역 선자들의 항상 남은 자 사상이 있고 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도 많이 듣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재앙 안 당할 거야. 나는 전혀 안 돼. 나는 안 죽어. 여러분 자기가 남은 자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쓰신다고 생각하면 우산입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이 망하는 날이 와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북쪽은 더 타락하니까 북쪽이,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이제 남쪽 에루살렘을 위시한 남쪽 유다가 남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남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 부호하신다는 거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루살렘을 유다를 개혁하기로 책정을 하십니다 종교개혁을 하시려고 책정하십니다 그 종교개혁은 뭐야? 에루살렘에 박살나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지금 석교이다 자기 안에 감추인 우상이었다 누구에게나 내 안에 감추인 것이었어요 이게 뭐냐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 때처럼 물 속에 있는 생물은 죽이지 않고 물로 심판을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짐승들 날짐승들 공중에 새 바다에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칸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악인들과 함께 점멸시켜 버리고 사람을 지면해서 멸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거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거치게 하는 것은 쓰레기 때이를 말합니다. 쓰레기 때이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느 순간 내가 쓰레기가 됐어요. 왜? 내가 변질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변질됐다고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 사로잡히지 않은 분들은 잘 빠져나가고 언제까지 남의 말할 거예요 언제까지 헌신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마음 뺏기면 그거는 나나 다른 사람들이나 나라와 민족과 교회까지 내가 사는 이 땅의 짐승들까지 전부 다 죽음에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저절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이 없어요 경계선 넘었던 그런 모든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다시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번졌잖아요 우리나라는 방역 대책이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여유 부리는 거예요 에? 지도자들이 여유 부리고 객기 부리고 국민들도 우리나라는 잘 돼있어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번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막 번져 나가요 이스라엘이 편질되어 지도자들이 변질되어서, 생각이 아니래. 목회자들이 변질되어서, 교회가 변질되어서. 요즘 나는 내가 변질되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불세를 체험받고, 하나님을 체험받고, 이, 이 은혜가 그냥 된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변질됐다가 우리한테 변질되고 나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변질된 것을 몰라요. 여러분 신앙고백도 내가 예전같지 않다 기도도 예전같지 않다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 교회보다 친구가 더 좋다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고 먹으러 뭐다 하는 것이 더 좋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회귀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수반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원하라 너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 껍데기는 이스라엘지 몰라도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유다야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나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 이마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오래가는 자기가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함도 벌벌 떨면서 오래가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불로 지지세요 네. 지지세요 제발 할렐루야 마음속 깊은 곳에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까? 가정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까? 보수는 진보의 불신이 있고, 진보는 보수의 불신이 있고. 그게 뭐예요? 다 발들이에요, 발들. 발. 내 안에 남아있는 발. 내 안에 내가 최고야. 내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들이 있다니까. 나야말로 남은 자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죠 혹시 나는 구원받아 구원받을 거야 실제 생활은 구원받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 받고 나서 그 이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이후에는 더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아니까 이제 웬만큼은 다 알아요 신앙 고백도 알고 죄도 알고 행위도 알고 바로 아니니까 더 무서운 거야 이제 죄의 종류에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다더 많이 속할 수가 있어요 가늠한 자들 앞으로 오너라 외식하는 자들 앞으로 오너라 심판 받게 남의 만한 자들 앞으로 오너라 혼신하지 않는 자들 앞으로 오너라 누구를 미워하는 자들 앞으로 와서 심판 받아라 다 속하는 거야 다 속해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오염된 것들이 그게 있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만 다루시는 게 아니고 모든 재앙을 다루세요 피하면 피한대로 하나님이 더 박살나게 하세요 자기를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파괴시고 괴롭히는 것 보면 되고요 진짜는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이 변화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팽이 아시죠? 팽이. 팽이의 원리 때리고 때려도 팽이는 안 나가요 때리고 때려도 팽이는 더잘 돌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때리시고 나를 징계하셔도 나는 절대 안 나갑니다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넌내 백성 아니야 너내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가장 아파하시고 힘든, 힘드신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방법을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는 그만 멈추시고 진노 중에 궁유를 베푸시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너는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셔도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만희에게 속아서 강남의 압구정동의 재산가로 유명한 김남희라는 그 여자가 지금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신천지 이인자라는 여자가 기독교로 다시 개종해가지고 간증을 하고 다녀요. 이만희를 고소하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만의 정체를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걸 알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네. 그래서 막 눈물 을 흘리면서 막 치를 떨면서 그 사람도 가정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신천지 박살나기들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신천지가 다 우리 교로 와버리면 우리 교회에 부흥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시아도 경기장 우리 거야 이제 거기서 예비드려줘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근데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 능력 더 받아서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불사기 해야 돼요 아 심각한 소리 하다가 또 옆으로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까 사모님이 간증하다가 빠졌는데 네. 사모님이 막 엄청 흥분하셨어요 그리고 막살 떨리는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내가 살 떨리는 은혜를 받았어 진짜. 사모님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알아, 사모님? 그럼 내가 떨어질까봐, 니가 공중에 올라가서 막 성리의 불을 던지고 그러는데, 떨어질까봐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위에 너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추락하면 어떡하지?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믿음으로 받아봅시다. 성리의 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요새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요. 성교사님들이 지쳐있는 성교사님들이 와서 어, 여기 와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에 또 러시아 성교사님이 오고 또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신다니까 남은 부분들은 저녁에 와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좀 회복이 돼서 주님 내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내가 삐딱하고 왜? 왜 자꾸 얽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좀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역설에 익숙해야 진자한의 백성입니다. 고난은 받지만, 고난의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3분만두손 들고 강력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